이상 이큰러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엄마와 아들 그 브이로그 올렸죠. <웃음> 실제는 되게 웃긴데 이게 손만 나오니까 좀드익기죠 그 일상의 소소한 거. 아 그래서 저 결심했어요. 뭔데요?라고 한다면은 어, 해몽이하고 브이로그하고 어, 타로 카드 어, 이제 타로 카드 이제는 조금 범위를 늘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냐라고 하 한다면은 기존에는 제가 연애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이제 보니까 배우자분 가지신 분들 하, 진짜 너무 속 답답할 때 많지. 어디 가서 봐도 맨날 어 해결책이 없어 해결책이. 어. 이것도요 뭐든지 어, 달도 차야 기운다고요. 남자들이요 진짜 양아치 아니면 좀 적당 시간에는 뭐 개가 천설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그 주변에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우리 엄마 세대 아니면 우리 이모 세대 보봐요 그렇게 남편들이 젊어서 속삭이다가 늙어서는 꼬부라져다돌아가고 마누라한테 충성하고 살살하게 살. 다 들고 꼽아 달라 저갖고 돌아와 갖고 마누라한테 충성하는 그게 뭐가 마누라 입장에서 뭐가 뭐가 즐겁습니까 짜증 나지 젊었을 때그힘 좋을 때그 힘을 갖다가 그치 엉뚱한데 딱다 쓰고 오고 지금 뭐다 쭉정이 되었고 뭐 아침에 뭐 온갖 어걸다 해도 뭐 진짜 묵묵묵묵묵묵무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 묵묵, <웃음> 이게 우리 엄마들의 애로사항 아닙니까 이제 다 늙어갖고 이제 뭐 그러겠어요 암튼 응, 그렇다 라는 거지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돌아와 그대 응, 소중히 힘 있을 때 빨리 좀 돌아와라 응. 엉뚱한 데다 응,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응? 국물도 없어 이런 거지 응. 집도 그 저기 뭐그 뭐지 저기 막 과즙이 있을 때 짜지는 거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짜지겠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나 내가 너만을 기다리는 너만의 인형은 될수 없다라는 거지. 아무튼 봅시다.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못 돌아오는 건지 그 사람 마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오늘은요. 어, 냉전 중일 때 커플들 어, 커플하고 뭐 결혼 생활 냉전 중인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하고 재회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볼게요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아와 그대 여보 돌아와 인지 아니면 자기야 돌아와 인지 뭔 차이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여보는 요즘은 겨, 결혼 안해도 여보란 말 많이 쓰더라 응. 여보야, 귀엽게 그러잖아요. 음, 저기, 만 남친일 수도 있고, 동거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음, 냉전 중일 때 하고, 재회를 바라는, 헤어져서 재회를, 아니면 이혼해서 재회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이혼했는데, 과연 재회를 바랄까. 암튼, 뭐, 그럴 수도 있지. 음, 헤어져 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고, 암튼, 음, 어디 보아보아요. 자, 여기는요, 와, 음, 정말, 그 뭐지,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참았을 것 같아요. 음. 화병, 음. 우라병, 저기, 막, 생긴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1번 카드는요, 순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 순수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어, 증오심에 불 끓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왜?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를 좋아, 사랑하고, 아끼고, 너를 갖다가 이만큼까지 인내를 해주는데, 어떻게 내등 뒤에다가 비수를 꼽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보아, 보아요. 근데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이, 이 사람한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별의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어. 어, 이별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하고 연락이 안 닿고 있던지, 아니면 언제쯤 연락 올지 미지수인 커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어달 보고 그냥 한숨 쉬는 거어그 갑돌이와 갑수리는 한 마을에 살았대요 그런 것처럼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는데 이게 미련인지 이게 그렇잖아요 미련인지 진짜 사랑이 애증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애증이 너무 심해요 음 놓고 싶어도 나아지지가 않아 어, 왜 그러냐면 적당히 공을 들였어야지 이 도자기를 빚을 때요 음 그냥 대충 하자다. 아 이게 쌍으려 도자기 그냥 막 그릇이야라고 해서 소,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어, 막비전낸 그릇은요 땅에 떨어져서 깨져도 아이 또 만들면 돼 하지만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흙 하나 하나서부터 물 하나까지 그 온도까지 그그 그 뭐죠 그화그그 그, 그, 그 찌잖아 굽잖아 <웃음> 그 화로 어그 모르 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굽잖아요 몇 날을 굽고서 이게 색깔을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그 들인 그공 때문에 그 드림, 너무너무한 노력 때문에 어, 이게 나중에 증오로 변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어, 증오로 변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음. 그래서 뭐어떻게뭐 뭐 요즘 방법이 없지 않나. 뭐,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다라는 거야 너에 대한 감정을 그게 사랑이든 어, 사랑이든 어떠한 증오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야 왜 업그레이드 됐냐라고 하면 전에는 어떠한 따뜻한 사랑이고 어떠한 희망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어, 이제는 집착 같은 미움 집착 같은 사랑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우린 크레이지러브라고 하지 어, 미친 거예요 어 미안해요. 표현, 근데 이거 어차, 다른 표현이 없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치기도 너무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속에,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 그러,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요, 어쩌면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외롭게 두는 이 사람이, 딴데 가서는, 그쵸, 러브레이터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러브레이터를 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로운데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너는 어디 가서 러브레이터를 쓰고 있냐? 이 잡거사, 어? 어, 이걸 어떻게 발라? 어? 그런 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라버려? 이런 지금 그런 생각 나는 거죠. 응. 아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어, 어, 이 인간, 어 수박씨, 어,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딴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그리움이 싸, 첩첩이 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움이 첩첩이 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증오와 복수가 첩첩이 쌓이는데도, 얘는 어디 가가지고, 그쵸, 여기다가 러브레이터, 저기다가 러브레이터를 날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기만의 어떠한 소설 속에서 푸.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저기 뭐미움이든 증오든 너무 깊게 어, 심어주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업이다라는 거지. 어, 나중에 또 만난다. 어, 다음 생에 또 만나가지고 곧 이제 다음 생에는 어떻게 돼요. 음. 어, 당하는 거지 뭐. 당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음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가서 이 사람도 똑같이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음. 똑같이 상처를 받고 자기가 그렇게 잘될 거라고 확신했던 곳에서 음. 근데 확신에 너무 성급했었던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보는데 음. 확신은요 매사에 성급하면 안돼이 음. 사람은요 자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뭐 어, 그거는 네 생각이라고 그가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그 인스턴트 사랑이 만연한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겠냐라는 거지. 음, 그지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음 너무 이 사람이요 안일하게 본게 아닌가? 음, 안일하게 봤다라고 봐요. 음. 뭘 안일하게 봤냐라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음그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자기에 대해서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방법이 없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겠는가? 진지함을 갖다가 그다. 볼 수는 없어요. 음,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다, 그, 그, 재채기가 어,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만 숨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진지하지 못한 마음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공을 들이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래도 생각이 있고 사려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왜 그러냐 라면 이 사람의 가벼움을 본 거야. 이 사람이 진짜 그 여러분을 갖다가 두고 그렇게 하는 저, 저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어 그거는 이 사람은 몰라요. 어 그거는 모르고 그냥. 그이 사람의 하는 행동으로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그쵸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의 가벼움이나 어떠한 어, 진실성이 결여된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상대방이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을 갖다 진실성 없게 대하고 그냥 대충 어, 그 대충 엔조이하다가 얘를 또 차버렸을 수도 있고 어, 둘중 하나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내가 그쪽 사람 것까지 테테일하게볼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의 가벼움에 어, 가벼움에 어떠한 그 관계를 갖다가 이어나가지 않고 상대방에서 돌아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쵸 그냥. 여러, 뭐, 여기다가도 러브레이터 남기고, 저기에다가도 러브레이터를 갖다가 남긴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생각나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다안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 사람이 뭘 되게, 뭐, 신중하게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시도한 건 없어. 어, 정성을 다해서 시도한 건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갖고,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한테 정성을 드릴 마음은 없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 자기한테 정성을 갖다가 참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 않겠는가 알고는 있고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 아니면 여러분한테 미련이 아직까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꽤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마음은 누구한테 있냐라고 한다면은 어, 내가 비록, 어, 철새처럼 지조 없이, 지조 없이 여기저기 날아 앉아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어, 어, 저기, 만 사랑의 세례나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너가 아니겠냐, 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은 너다, 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기뻐해야 돼? 어, 진, 어. 왜 저기, 만 다른 사람한테 지지배배, 지지배배하고 세례나래를 읊은데 성공을 못 하냐, 라고 한다면, 진실성이 결여됐다라는 거야. 왜 진실성이 왜 결여됐냐? 그게 중요해요. 왜 진실하지 못하게 다른데 가가지고 세레나데를 부르냐?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사랑이나 이런 건 있, 있다라고 봐. 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미련함, 어, 미안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가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갖다 못한다라고 봐요. 음, 자기도 진짜 이상형을, 이 사람이 이상형을 보긴 봤어. 자기의 드림, 드림 이상형을 받긴 봤는데, 늘꿈꿔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아주 세차게 지지배배, 지지배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할 수가 없냐,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거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 저, 정성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지배배를 갖다가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쪽도 안 돼요. 응,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야. 갈려면 제대로 가던가, 어, 오려면 제대로 오던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드린 공은 지성은 맞기는 맞아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늘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이런 하늘이 다 있겠습니까라고 어, 하겠지만 음양의 조화로 봤을 적에는 남자가 하늘인 거는 분명해요. 왜 그러냐라면 하늘에 따라서 땅이 요동을 치잖아. 예, 하늘에서 막 번개 치고 막 비바람 불어봐요. 땅에 있는 게다 망그러지고 하늘에서 오나함을 갖다가 내리면 땅이 땅에 어떠한 그 곡식이 풍부하게 잘 자. 알하잖아요 적당한 때 비도 주고 햇 햇살도 따뜻하게 내려지면 그것처럼 남자에 따라서 여자의 어,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지. 어,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어. 여러분 지진 나봐. 어, 그 저기 막 지진 나고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지진은 하늘에서 상관이 없나요? 다 연관성이 있겠지. <웃음> 왜 그러냐 하면 지진도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서 어떤 해일이 일어서 지각변동에 의해서 이게 지진이 나는 거잖아요. 좀더디쿰 꿈보다 해몽인가.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음. 참 그렇다? 뭐가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음. 마음은 남아 있어요. 만약에 마음이 남아 있는데도 여러분을 갖다 떠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드렸던 공 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한 번에 내려놓지 못하고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정도는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내내 사랑을 내가 너한테 드린 공을 알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조금 기다려봐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어떠한 격동의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돼요. 음, 꽤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짜라고 한다면은 어, 어쩌면은 다시 돌아올 확률도 없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다. 라고 봐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음. 근데 선생님, 저는 싫어요. 어, 그 새끼 이름만 들어도요, 어우, 열받아요. 어, 라고 한다. 그러고, 저는요, 걔가 진짜, 하...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와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왜냐하면 기다림이 오래될 수도 있고요. 어, 그 기다림의 끝이 꼭 제외라는 법도 없어요. 어, 근데 왜 기다림을 오겠냐라고 한다면 은 그래도 이 사람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정말 이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중에서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심에 한 번은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렇지만 시간은 걸리겠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갖다가 살살 봐가면서 또 그렇게 지할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버리기에는 아쉽다. 어, 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잡아두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잡아두고 싶으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되게 어, 간사하다, 되게 이기적이다. 차라리, 그냥, 너, 희망고문 안, 난 너한테 희망고문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너도 너갈 길 가. 나는 안 돌아올 거야. 이러면 괜찮은데, 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대기 모드로 놓고서 자기 할짓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면 마음이 있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뭔가, 어, 뭔가, 내, 내, 내 드림? 어, 내, 내 환상? 이런 것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채워지지 않은 환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환상 때문에 이 사람이 방황을 하는 중이다라는 거지. 그게 만약에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요. 예를 들어서 연애라고 했으면 헤어질 확률이 높아. 그렇지만 이게 가정이라고 하면은요. 어,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끝끝내 내려놓지 못할 확률도 꽤 높아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이상. 음, 여러분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내려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은 만약에 결혼했던 사람이 결혼 한 사람이다 지금 결혼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조금 어, 이 사람도 여러분을 갖다가 보험 차원에서 버리기는 좀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음. 그러니까 결정권은 여러분한테 달린 거다라는 거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치.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거지. 동거 어, 뭐 이런 거. 저는 연애인데도 기다려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 각 천차만별이지. 결혼인데도 전 헤어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그사람의 어... 저기, 막, 쓰레기인지, 완전 쓰레기인지, 어, 갱생 불가인지는 여러분만 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 사람의 방황이 이제 일시적일 거예요, 라는 거. 음. 근데 만약에 이 카드를 뽑으신 사람이 연령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젊다면은, 그래도 한번 시간을 갖다가 주고 기다려보면 어짜, 어, 나, 어, 음, 나쁘지 않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젊은 사람은요. 그래도 돌아올 확률이 나이 든 사람보다 높아요. 어. 왜 나이 든 사람보다 높냐라고 한다면은 아직 자기 환상이 남아있거든. 응.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왜요? 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 나이에도 환상을 쫓으면 말짱 다 본거지. 뭘 그래. 그냥 따로 국밥으로 살아야지. 어. 아니 그렇습니까? 응. 아니 50, 60이 됐는데 환상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 나이에는 가, 환상을 가졌던 마음도 집으로 돌아 러와야 되는 나인데 아니 그렇습니까? 무튼 그렇다라고 봐요. 음. 자 1번 카드 리딩 어,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한테 있는 건 맞아요. 맞고 그럼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은 환상을 아직도 어, 내려놓지 못했다. 포기하지 못했다. 그 환상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아와 그대 안 돌아오는 건지 못 돌아오는 건지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미 연락 온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응 연락 온 사람도 있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솔직히 이 사람은요 어디 봅시다 힘든 힘들, 힘들구나 여러분 힘드시겠다 어 이건 진짜 힘든 건데 음 정말 힘들어요 여기는 음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차라리 어 아. 아, 마음의 여기는 여성분들이 마음의 병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음, 1번도 우락병이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네. 음. 아니 어떻게 같은 카드로 이게 지금 한덱에서 뽑은 거거든요. 여섯 장을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음. 음, 여기는요 음. 그래도 1번 카드는 이정, 이제 말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얘는 말을 갖다가, 어 왜, 1번 카드는요, 말은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밉상으로 하진 않아서, 여긴 말하는 게 밉상이에요. 어. 너무, 어. 그런데도, 이게, 와, 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증오로 변한 사람이 여기는 꽤 많을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그런데도 어 그런데도 어 어쩌면은 복수 어 복수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꽤 되지 않겠는가. 어 기다리는 건 맞긴 맞아요. 뭐 모든 사람이 다 증오겠어. 뭐 애증 같은 거겠지. 그런데도 더러는 뭐지 갑 그래도 이 사람이 와서 왜 여기는 좀 사귄지 오래됐거든요. 어, 사귄지 오래됐어. 만약에 배우자라 그러면은 이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어, 막말한 진짜 말을 갖다가 어쩌면 너는 뇌가 없니 그러고 싶어. 어쩌면 말을 갖다가 그왜 그, 그 그러니. 이 사람은요 누구의 눈치도 안 봐.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사람은 전화도 잘안 하지 않아요. 어,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은 연락해요. 어,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을 하고 자기가 어, 필요하면 타 와서 여러분 한번 안고 가버리고 어, 아까 아, 그서자기가 우리 일요일 날 어디 주말에 어디 갈까 그러면 뚜뚜뚜두 지금 거신 번호는 뭐 그런 거다 아니면은 저기 막꺼 뭐, 파워가 꺼져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이 너무 극단적이야. 와, 갑자기 이렇게 되고, 갑자기 저렇게 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갔네. 음. 이 사람 떠났잖아요. 여러분 좋아해요. 음. 근데 왜 갔어요? 라고 한다면 모르지? 어. 그 사람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냐라는 거야. 어.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은 아니지 않겠는가.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근데 이게 가는 게이 사람한테는요. 정말 여러분을 버렸다 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라고만. 가는 건왜 가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자, 그, 이 사람 마음의 방이 있어요. 어, 이 마음의 방이 있는데, 아주 깊어. 지하 500층이야. 근데 그 방에 누군가를 넣어놓는게 아니라 그 방에 자기가 들어가 어. 그리고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와서 여러분 한번 안고 가고 가끔씩 나와서 한번 안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다라는 거야왜 그러냐라고 하면 성욕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성욕이라는 거지. 어, 그래서 한번 안고 가면 또 사이가 좋아진 것 같다가 어, 또 다시 또 들어가면 또 한숨씩이 되고 기다려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너는 도대체 어 너만 좋은 거지. 어 사람 그래 나 진짜 가늘고 여러분들은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짧고 굵게라는 거예요. 음, 지금 그냥 여러분들은 꾸준했었으면 좋겠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꾸준하지는 않아요. 어, 변동이 너무 심해. 코인이야. 어 아마. 막 200% 300% 올랐다가 마이너스 막 어, 200% 300% 찍고 막 그러는 거라는 거지 감정의 변화가 너무너무 심하다 음. 참, 루, 루나코인이야 <웃음> 어떡 하면 좋아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요 음.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자기도 그래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우울증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성격이에요. 어, 성격이고 이 우울증이 요 100% 완치가 조금 힘들어. 음, 100% 완치가 힘들어요. 물론 진짜 명의가 와가지고 고치면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겠지. 근데 자기도 노력하려고 애를 쓰기는 써요. 어, 여기는 이성문제보다는 이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만약에 이게 배우자라고 생각하신 배우자일 수도 있잖아요. 어, 지금 냉전 중이신 분들도 있고 이 사람의 이런 성격 때문에 도대체는 어디가 있는 거야. 연락도 안 되잖아요. 음, 연락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어, 물론, 물론, 다른, 어, 바람 피는 사람 없지는 않겠지. 어, 어떻게 다 이렇게 우울증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바람? 음, 바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디 한번 카드를 더 뽑아 봅시다. 음, 만약에 바람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겠다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뭐, 100%는 아니야. 어, 확신할 수는 없어. 사람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확신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예, 근데 이 사람은, 음, 이렇게 한 눈물을 갖다가 팔수 있는 성격은 못 돼요. 어,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뭘 갖다가 시도를 해. 시도해서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은, 계속 어 계속 그거 갖다가 될 때까지 그냥 꾸준하게 어뭐그안될때 오는 실망감, 패배감, 그, 그 절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시도했던 일이 어 근데 너무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가지고 그게 딱안 된다 그러면 또 급실망을 한다. 음 자신 그, 그러니까 가,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 너무 자신감 백 배였다가 이게 조금만 안 되면은 그쵸 완전히 좌절 모드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 간격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막... 이, 진짜, 미친듯, 막, 레이다가 미친듯 움직이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약간 조급증 같은 게 있어요. 음, 조급증 같은 게 있어서, 안 되면은, 그 비약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한다라는 거지. 어, 좀, 힘든 성격이에요. 어, 되게 힘든, 맞추기가 힘들어. 그니까, 러이 사람하고 계속 가려면은, 어, 만약에 이 사람이 지하 동굴 500층에서 나와서 한 어, 좀 며칠 나오지. 며칠 나와서 여러 을 안고. 그러면, 아, 그때 되면 뭐 엔조이 하고, 또 다시 들어가면, 어, 잘 들어가. 어, 천, 조심해서 들어가고, 어, 나오면 연락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귈 수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귈 수는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떠한, 음, 어, 뭐 꾸준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어, 저기 막 원한다라고 한다면은요. 힘들어요. 어, 이 사람은 여, 누구를 갖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젠틀할 수는 있어도 어, 그좀 달라요. 젠틀할 수는 있어도 꾸준한 애정 꾸준하진 않아. 어, 기복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얘가 이렇게 굉장히 젠틀맨이야. 어, 젠틀맨이고 매너도 있어. 그런데 연락이 안 돼? 연락을 잘안 해? 어, 들어가서 안 나와? 그왜 그러냐? 성격이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어꽤 많아.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야. 연애할 때는 진짜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냐라고 해요.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야. 어,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 이것도 하나의 뭐다? 어, 병이다라는 거야. 어. 병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겉에, 겉으로 겉볼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남자 너무 멀쩡해. 만약에 그 남자가 뽑으신 분이라 하도 여자 너무 멀쩡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자기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아무리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요. 속이경일기에요 며칠 있으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 얘는 어. 그 언제 올라와? 어, 자기가 올라오고 싶어야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지하에 물이 마르면 올라오겠지. 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너무 외로워요. 만약에 여기 결혼한 커플도 꽤 많아. 내 남편이 왜 그런데요? 쟤는 지금 여자가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자하고는 조금 개연성이 없어요. 어 개연성이 조금 멀어 물론 1 0 0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어 근데 만약에 여자를 여러분 생각해봐 성격이 이런데 여자를 생긴다고 그 여자가 붙어 있겠어요? 네버네버안 붙어 있지 싶어요 누가 붙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음이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어요. 음, 알 길이 없다. 저게 막 진짜 바람 아닌가요? 라면 0 0라고는안 그랬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이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설령 이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뭔가를 갖다가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 지키지는 못해요. 어. 그러 그러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너무 자기를 갖다가 너무 사랑해 가지고 남을 갖다가 진짜 마음에 마음에 깊숙히 품기는 조금 힘들어요. 어, 품어도 약게 품어. 약게 품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은, 이렇게, 바람 불면은, 그, 위에그흙 하나가 걷어지잖아요. 그러면 품었던게 나오잖아. 어, 그럼 누가 딱 채간다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갖다 마음에 깊게 묻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고 자동, 자발적이 돼갖고 그 사람한테 어떤 애정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이 사람은 참, 힘들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이렇게 해봐도, 처음에는 먹혔다가, 다시 원래로 들어가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저렇게 하잖아요? 한두 번은 먹혀. 그러다 다시 들어가. 어,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미안해 소리는 또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미안하긴 개뿔. 어, 결국은, 이런 상황을 갖다가 계속 무한반복하고 지내온 커플이거나, 그렇게 무한반복하고 사는, 어, 부부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재해라고 본다면은요, 음, 재라고 본다면은, 될 확률도 꽤 있기는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지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이 사람이 어떠한 재라는 뉘앙스를 갖고서 여러분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그래, 와, 내가 다시 그냥 속난새 치고, 널한 번은 안을게 하고, 여러분, 그래, 와, 와, 와, 계속 일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계속 와, 와, 와, 여러분들 일해야, 일해야, 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라는 거지 응. 어. 그러니까 여러 마, 여러분도 이게 딜레마라는 거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얘를 갖다가 끌어안아야 되냐 와 고구마 답답인데 어. 이 사람은요 본인조차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요라고 묻는다면 왜는 무슨 왜야 음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났는데 왜 홍시냐고 물으면 그냥 홍시니까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이래요. 어, 여러분들이 못마땅해서 그것도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싫어져서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음, 마음의 병이 있지 않겠는가. 무슨 마음의 병이라고 요 하면 대체적으로 사술 원진이 있으면 이래요. 사주 음, 내에.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뭐, 뱀띠 아닌데요? 개띠 아닌데요? 뭐, 뱀띠하고, 연일 수도 있고, 월일 수도 있고, 일시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 아니면, 대운에서, 어, 원진으로, 어, 딱 판이 났을 수도 있고, 차라리, 대운에서 원진으로 딱 갈렸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기다, 그 대운이 지나가면, 어, 대운이 지나가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치만, 이게 팔자에 찍혔다라고 한다면은, 골치 아픈 거지. 어, 인미 원진이나, 사술 원진일 수 있고, 아니면 잠이 원진 뭐 이런 거. 어, 어, 보통 이렇게 음, 그 토, 원진이 돼도요. 이 토가 원진이 된 거는 조금 이래요. 사람이 깊이가 하염. 토가 이, 이 흙이라는 게 땅으로 묻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렇다. 아는 거예요. 어, 그뭐내그 뭐지? 내내 내 사주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사주가 원진이 아니더라도 운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차라리 운에서 온 거면 일시적이다. 기다리면 된다. 그렇지만 이게 운이 아니고 팔자에 찍혔다라고 한다면은 뭐다? 어, 힘들지 않겠는가? 그냥 음 포기하고 살던가 아니면 헤어지던가 둘중 하나 해야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라고 하면은 가까운 데 가셔서 한번 어, 사, 사, 좀 좋은 데 잘하는 데 가셔서 그 사주팔자를 보는 게 어떤가. 어, 여기는 점집보다는 어, 저게 막 명리학적으로 가셔야겠다.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애인, 애인이거나 아니면 동거잖아요. 동거남, 동거녀 아니면 남편, 와이프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사주팔자를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지. 어, 구슬하든 모술하든 할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음. 일단은 조금 헤어지기도 애매하다 라고 봐요 일단은 철학원에 가 가지고 두 분의 궁합을 갖다가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은 그래도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헤어짐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응.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바람이라고 놓기 보기도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음, 물론 여러분들도 멋있는 사람 지나가면 한번 쳐다보잖아. 쳐다볼 수 있고 나만의 또 로맨스를 꿈꿀 수 있는 머릿속에서 하는 것까지 뭐. 그런 것까지 바람이다라고 본다면은, 이 세상에 바람 한번안 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내 룰을 갖다가 내 룰이 아니지 그 어떤 도덕적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런 마음 하나 들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암튼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그 사람 마음에는 누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은 본인이 있어요. 음 여러분들을 사랑하냐라고 본다면은 하지 않겠는가? 만에 바람인가요라고 한다면은 글쎄 그게 바람이어도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거 갖다 실현시킬지는 그건 미지수야. 마음속에는 품고 있을지 몰라도 진짜 선을 갖다 넘을 수 있다 그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거죠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아와 그대 안 돌아오는 건지 못 돌아오는 건지 어디 한번 애인이나 배우자일 경우 어, 동거도 포함되고요 어, 제외일 경우 어디 한번 봅시다 안 돌아오는 건지 못 돌아오는 건지 으흠. 아 여기는 왜? 어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하하 그거구나 음. 아 꼬르륵 소리 진짜 크게 났다 죄송합니다 어. 저기 막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리듬을 끊기 싫어서 왜냐면 리듬을 끊게 되면요 이 필이 어탁 죽어버려. 그러니까 저기 막 조금 꼬르륵 소리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음, 왜냐 면물 들어왔을 때노줘야되거든 음, 필이 끊기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아무튼 와 여기는 흥. 이게 뭐죠? 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음. 이 사람, 어, 바람 핀거 맞죠? 어, 여기는 바람이 맞아요. 뭐, 100%겠는가라고 한다면은, 아, 세상에 100%는 없지? 어, 리딩을 들어보시고, 이 카드가 100%, 이거 제카드예요 라고 한다면은, 맞을 확률이 높겠지?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요, 참. 이 사람이 참 욕심이 많다. 어, 욕심이 많다. 뭐, 뭐가 욕심이 많냐면, 여러분에 대해서도 노려들지도 않고 음, 이 사람 마음을 갖다가 음, 훔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내려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그, 그, 예,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그니까 그래, 꺼져, 어, 꺼져. 어. 아 나는 어 저기 막그네 그, 그, 그렇게 갈대 같은 그런 마음 어, 꺼져. 그런데도 어, 제대로 칼을 갖다가 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돌아가기도 했으니까, 진짜 말로는 꺼져, 진짜. 발로 한대확 차버리고 싶고, 머리채를 쥐뜯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거 싶어요. 이미, 아, 그, 이미 머리채 잡았어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 성격에 따라서. 그치만, 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그렇지는 않겠다, 라고 봐요. 음. 비록 너와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어, 어쩌면 쌍방이 다, 어,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쪽에서 어, 그쪽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지금 이현이 이 상황은 내 때문이요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하면 들어봐 여기 여기서 터 중요해 이 사람이 아까 글자나 어떤 환상을 쫓아서 환상 이라까 어떤 누 바람이라고 누군가에게 그쵸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마음이 있었던 건 맞아요 어, 여러분하고 짜지고,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한테 헤어지고서요, 이 사람 마음 편했네, 그렇진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기도요, 헤어진 게 잘한 건지 아닌 건지, 긴가민가 해. 음. 와, 꼬로서 진짜 크게 낫다. 음. 긴가민가 해요. 음. 왜 긴가민가 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정이 있잖아. 음,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음, 긴가민가해. 음, 긴가민가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 음, 나름 자기는 그런 어, 처음에는 여러분들한어 너무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고 싶다. 살짝 마음은 줄기는 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의 그 리액션이 그닥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면 받아줄 거나라는 어떤 믿음이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미련이 조금 남기 때문에 거짓 액션을 갖다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지 대단하게 돌아오고 싶고 너하고 잘해보고 싶고 그렇게 말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달려오거나 선생님 아닌데요. 안 돌려왔는데 그달려왔는데도 싫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요. 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간직한 채로 딴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는 너하고 잘해보고 싶어. 너하고 행복하고 싶어. 너하고 어 너하고 사귀고 싶어. 이런 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을 갖다 마음에 품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음. 아니면 그 사람 그 상대방하고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이 그리워서 그 사람 어그 사람을 갖다 포기하고 여러분 테오거나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카드를 보세요. 여기 저기 막 기사 컵이 나왔죠. 이거 뭐 프로포즈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이죠. 근데 이게 컵 소년으로 바뀌어서 마음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속인다. 속인다. 무엇을 속여? 어. 저기 막 너랑 나랑 안, 어, 저기 막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어떠면 자기 속임일 수도 있고 근데 뭐야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달려오는 게 그니까, 자기, 그, 그러니까 현실 부정 같은 거지. 현실을 부정하고 여러분한테 달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을 품은 채,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 이쪽 사람한테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맹렬하게 달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 그니까 러 아직 이게 확실하게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방향성이. 그러기 때문에, 다른 보조카드를 뽑아서, 이게 누군지를 갖다가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지. 어,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달려가는 건지 어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하고 어, 여기서 얘를 갖다 거절을 했거든요. 두 번을. 어, 두 번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그냥 그 재회론자들을 보면 은 이걸 갖다 재회라고 말하는데 재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그 깊어졌다 낮아졌다 깊어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정확한 방향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같은 크기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줄어들 수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일단은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미련 섞인 말로 너랑 나랑 정말 잘할 수 있어. 기다려봐 내가 가릴게. 어, 내가 어뭐 이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내가 너한테 늦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떠한 자기 피할, 자기 방어적인 피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 사람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솔직히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음, 내가 말하잖아. 결혼은 집안과의 집안의 만남이다라는 거지. 연애하고는 크게 달라요. 솔직히 연애하는 사람도 이래봐요.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겠어? 한번 바람핀 사람은? 그치, 두 번도 바람피고 세 번도 바람필 수 있는 건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못 깨는 케이스도 있어요. 음.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못 깨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저쪽이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저쪽이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못 간다던가. 둘중 하나야. 내가, 내가 아니면 저, 저쪽이다라는 거예요. 음 응. 야, 박빈이다. 문카드 나왔어요. 어, 문카드. 문카드, 이제 타로카드 보신 분들 알잖아. 문카드의 대표적인. 이것도 이것도 불분명하고 저것도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는요 연애 중인데요라고 한다면 저쪽이 기혼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면 저쪽이 미혼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도, 그, 그러니까 앉는 것도 아니고, 승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시추에이션이다라는 거지. 음. 만약에 이게 진짜 둘중 하나가 결혼이, 차라리, 어, 저쪽이 결혼하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돌아오겠죠. 음. 내가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인가? <웃음> 무튼 <웃음> 또,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네. 아, 참, 어이가 없네. 어, 이거 애매해요. 음. 근데 으, 여러분도 그렇고 으, 이 사람도 그렇고 어쩌면은 이걸 갖다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해서 티를 못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공식 커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속을 세겨도요 말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말을 못하냐라고 한다면은. 남들 보는 눈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은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들 보는 눈도 의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막,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요? 어, 여러분들이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해도 소문이 자꾸 나는 수도 있겠다. 무슨 소문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이요, 그, 재채기하고, 저기 막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표시가 나, 남들 눈에도 표시가 나내 표정이 우울하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 표정이 들떠있다던가 뭐 이런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더이상 여러분이 남들 앞에 아닌 척하고 있기도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한테서도 연락은 간간이 오지 않나요? 만약에 배우자라고 한다면 연락이 들어오지, 집에. 집에 들어오지만, 여러분한테 대단한 시간은 내주지도 않고, 만약에 들어온다 그래도, 야, 쟤떨이, 어, 야, 쟤떨이, 뭐, 이런 거지, 어. 아, 야쟤더리가 이게 뭐야? 더럽잖아. 넌 집에 서면서 이것도 뭐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싸우게 되는 거지. 내가 집에 나도 이러거든? 어, 뭐 이렇게 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한 사이라 그러면은요 한동안 냉전은 기능 갖다가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지피지김은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는데 응, 어, 지피지김은 백전백승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이 상대 그그 그 인간이 어 정확하게 어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갖다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모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가짜인지 여러분들은 조금 음, 왜 그러냐면 오리발 내밀 테니까 모르는 거지 모른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어디에 있냐라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거 맞기는 맞아요. 내려놓고 싶지 않다. 버리고 싶지 않다. 어, 그냥 쥐고 있고 싶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라고 말한다 라고 본다면은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어, 멈추려는가 싶지.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그이 짜릿함? 어, 이런 것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런, 그 안개 속을 걷는 이 쪼는 마음 있잖아요 뭐 위에서 한장 밑에서 한장 손은 눈보다 빠르지 그 밑에서 그 쪼는 맛 있잖아 어, 그런 거 여러분들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그 숨기고서 몰래 몰래 어 그냥 그런 그 스릴을 갖다가 그그 그 뭐야 그거 그 뭐지? 그 파도에서 이렇게 타는 거 갑자기 신경 <웃음>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어 언제 내가 여기서 꼬꾸라질지 모르는 어떤 그 저기 막그 뭐, 스릴을 갖다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게요 고쳐질까라고 본다라고 보면 조금 더 음, 고생을 마음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음, 그 고쳐질까요라고 하면은 카드상에서는 나중에는 결국은 고쳐진다라고 나와요. 고쳐진다라고 나오는데. 아, 이게 고쳐지는 것도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어떠한 어, 자기 룰에 여러분들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조금 끝발이 세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 그런 것 같아요. 헤어져 라고 말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이, 여러분이 헤어지는 데까지 이걸 갖다가 몰고 갈수 있나라고 보면은 글쎄요 라고 봐 보고 싶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히 놓아주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은 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은 게 아닌가 싶네. 음, 아직까지는 인연이 많이 남았다 라고 봐요. 어, 결혼할 특히 결혼하신 분은요. 그냥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끌려가는 게 아닌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집안이 적막할 수밖에는 없어요. 음. 근데 왜안놔주나요라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놓고서 루저라는 소리를 갖다가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만에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는 그런 멍청한 짓거리는 하지 않겠다. 어, 뭐 100%는 아니에요. 어, 예외의 경우도 있지. 음. 하지만 카드 상에는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봐요. 여러분은 이, 이, 못 이긴다. 재회의 경우에도 재회가 어, 될수 있냐라고 본다면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람한테 질려서 먼저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어, 내려놓지는 않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욕심이 많아. 어. 예, 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안 내려놓 공산이 커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빨리 좀 내려놨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거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은 본인이 내려놓기 전에는 이 사람은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놨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이 가끔씩 와 어, 다시 주워다 마라 주워다 마라 하고 어, 그럴 수 있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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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그대. 어. 저기, 뭐, 안 돌아오는 것인가요? 못 돌아오는 것인가요? 여기는 진짜 끝났어요? 헤어졌어요? 응, 음, 이혼했어요? 응,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응, 어, 근데 헤어져 놓고서도, 어, 헤어져 놓고서도, 응, 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참, 네, 진짜, 알 길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응, 음, 알 길이 없다. 음. 음.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하, 음. 이 사람은요 천나기는 조금 글렀어요 음, 미안해요 음. 결혼하신 분도 참 힘드시겠다 결혼해놓고 이러면 어. 뭐 결혼해놓고 이러면 뻔하지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음. 음. 게임에 미쳐서 산다거나 아, 게임 플러스 어, 바람 음, 뭐 이렇게 되는거지 그 금전적인 활동 제대로 안하고 완전히 저기 뭐 부스러 어, 바스러진게 아닌가 음 근데 이걸 왜 보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닌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 이 사람이 순수한 면을 갖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요 이게 순수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뭐, 다쓰레기입니까이 카드 뽑은 사람들? 카드는요, 이게 제네랄이야.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 국직국직한 그 토대는 맞다라는 거지. 국직국직한 토대는 맞지만, 디테일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보아보아요. 음, 여기는, 저기, 뭐, 연인이, 연인이라면, 어, 연인일 수도, 연인이라면 연인이고, 배우자라면 배우자일 수도 있겠다. <웃음> <웃음>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아, 저 1, 2, 3, 4카드다다 똑같았지만 그냥 여기는 스치는 인연은 아니지 싶어 어, 이, 오, 이 오늘 내용의 카드들이요 음, 그냥 스치는 인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는 인연 어좀긴 인연들을 갖다 말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진짜 이게 옥인지 어 끈긴지 아니면 사랑인지 뭐 이렇게 징하지. 징할까 싶어요. 어.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정이 떨어질 만도 하잖아? 근데 왜 정이 안 떨어질까? 어이이 이 마음은 뭘까? 그 조용필의 그 노래 있잖아. 이 마음은 사랑일까 미련일까 착각일까 이거 그거 있잖아요. 딱 그런 거 같아. 이 마음이 뭐냐라는가 이미 끝났는데. 어 이미 끝났는데도 이 그 인연의 끈을 갖다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음, 놓지 않고 있고 자꾸 둘중 하나는 그 대화를 갖다가 시도한다라는 거야 왜 시도하냐라고 마음이 남아 있거든 음, 마음이 남아있는데 왜 끝난 거예요? 어, 아니면 은 지금 마음이 남아있는데 끝났다라면 이게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지.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게 마음속에서 제대로 끊어지지 않게 어떤 그 연결 조각 고리의 고리가 자꾸 어, 내 심장에 딱 이렇게 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어, 그것이 무엇이길래 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저것도 다 사랑이 아닌가? 어, 그렇지만, 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있던 그 사람이 있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 카드라라고 끝난다라는 거야 카드라 어, 그렇다 어, 타더라 어. 누구는 이러 타더라 나는 이러 타더라 너는 그렇다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어. 이게 조율이 안 된다라는 거야 어. 왜 조율이 안 돼요? 그러면 너는 네 상상 속에 살고 있더라 그때 막 아니다 어, 그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 뭐두개두 두 개가 뽑여서 어. 그런 거 아니다 어. 그런 거 아니고 난 네가 좋다 너랑 있는 게 좋다 어그 저기 막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 그 행복했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좋아했던 그 시간 때문에 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어. 그러면서 그 서로에 대한 오해 어. 그런 거 갈등 그런 거라는 거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오해 갈등이냐라고 하면 은 너는 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줬더라 넌딴 년을 좋아하냐 딴 놈을 좋아하냐 이런 거지 한마디로 어. 네가 바람에 핀거핀거 어, 맞지 않더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걸 믿어? 어, 뭘 무엇을 믿어야 돼요?라고 한다면은 상처를 준 거는 맞지만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지만 어, 상처를 줬지만 그게 사랑이냐라고 보기에는 어, 좀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어, 그냥 그냥이야. 그냥인 마음이야. 그냥 사랑이야. 사랑해도 그냥 사랑이 있고 아닌 사랑이 있냐 라면 그냥 낫, 낫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야 우리가 밥을 어떻게 맨날 집에서만 먹냐 그냥 외식한 거야 라고 이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아주 말, 어, 내 사랑은 너고, 어,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어, 오랫동안 사귀었지. 아니면 내, 그러니까 내가 너랑 결혼했지. 어, 내 사랑은 너고, 걔네들은 간식이야. 간식 때문에 밥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 넌 나의 밥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진짜. 와, 환장하겠네 음. 결혼했는데, 뭐,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 걔네들은 그냥 외식한 거라는데. 음, 외식이 맞나요? 라고, 대 네, 맞아요. <웃음> 아, 징하다. 왜 걔네들은 외식인가요? 라고 한다면은요. 그, 이 사람은요, 음, 음 뭐, 책임감이 없어. 어, 책임감이 없고, 빨리빨리 질려. 그게 무슨,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누군가에게 어떠한 그 애정이, 애정, 애정 어린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우쭈쭈, 우쭈쭈 해주지 않으면, 이인의 사랑이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어, 금방, 어, 금사빠. 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간식이라라는 거지. 근데 저는 뭔가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착하고 순수, 이 사람도 그걸 알아, 여러분이 착하고 순수했다는 거. 응. 너하고 나는 그래도 영혼이 통해. 나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 내가 너, 순수한 너를 좋아하는 거야, 라는 어떠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한다라는 거지. 음. 응. 왜 그러냐, 라고. 이 사람이 순수한 건또 맞아요. 어, 근데 그 순수함은 이기적인 순수함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순수함은 그 대중적으로 사, 상식을 상식을 어, 상식적인 순수함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순수함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달라요 어~ 그니까 순수하냐 아니냐 그냥 단순 어, 단순하게 문제 어~ 질문을 한다면 이 사람은 순수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좀 디테일하게 간다라면은 그치 이기적으로 순수한 거다 그러고 갔다 순수하다라고 볼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야. 남, 아, 순수그 순수함이 남한테 상처를 주는 거라면, 그거는 뭐야? 어, 악이다라는 거지. 순수함을 가장한 악이다라는 거예요. 저기, 막, 악마, 애기인데, 베이비 악마들 있잖아. 되게 귀엽잖아요. 그렇다고 걔가 천사예요? 아니에요. 악마예요. 똑같은 거야. 우리가 악마를 갖다가 귀엽게 표현하는 그, 이모티콘이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악세사리들. 그렇다고 해도 걔 본질은 변하지 않아. 뭐? 악마. 음. 천사는 못생겨도 천사고요. 악마는 이뻐도 악마다. 라는 거야. 음. 순수함을 그렇게 가장하지 말아라. 라는 거지. 음. 그,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어. 이게, 이게 저기, 막. 뭐. 그 결혼하신 분들, 이 사람하고 어쩌면 그런 거지, 헤어져야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 계속 보고 있는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일하겠다는 뜻인데,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고,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도 이게 미련이 남아.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시절 인연이 맞기는 맞아요. 어, 시절 인연이 맞기는 맞기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하고 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 아예 맞질 않다, 맞지 않으면요 이렇게까지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더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뢰는 깨진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는데 신뢰는 깨졌다라고 막 헤어진 게 아니면 신뢰는 깨졌다. 음. 카드가 나오면서 이게 좀 이게 구체적이 되잖아요. 신뢰는 깨졌다라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모르겠다. 내 마음도 여기는요. 이 서로가 내 마음을 나도 몰라라는 거예요. 왜내내 마음을 내 나도 모르냐라고 한다면은요. 이이 사람은 맛있는 게 바깥에 너무 많아. 어 그래서. 주로 외식을 하면서도 나는 집밥이 좋아, 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식만을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 그래도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밥 먹을 땐 그래도, 어, 좋거든. 어, 또 어느 정도도 맞는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다라는 거지. 이게 참, 음, 참 애매합니다. 어, 순, 그래서 순수하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거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외식을 하더라도요, 어, 떤 사람들은 돈 보고서 사람을 사귀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순수해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갖다가 보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어,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지. 어떤 물질을 따라 이렇게 가는 어떤 그, 그런 건 아니야. 차라리 실속파는 아니지. 싶다. 어, 실속파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관계가 지치는 거 아니냐 어, 남들 보기도 좀 쪽팔린 것도 없지는 않아 생각을 해봐요 내 남자가 내 남편이 아 정말 나만을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야 우리 남편이 오늘 나하고 어디 가서 근사한 저녁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야 이제 내가 진짜 너무 지쳤다 진짜 아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는 판단 낼수 없어요 왜왜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이 음, 사람하고 그래도 예, 어떤 분들은, 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요, 제 남편은요, 제 남친은요, 속은 우라지게 새기고요, 막 그러는데도요, 그래도 제가, 어, 멱살 잡고 끌고 오면 끌려, 끌려오기는 해요. 응,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조련을 시켜볼 생각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음. 근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라고 한다, 뭐, 카드상 나온 걸 본다면은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한가.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또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의 영혼이 통해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런 붉은 실의 인연이 맞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 음. 불, 근데 붉은신의 연인이 포에브 가는 거 맞나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요즘은 붉은실이 하도 많아. 여러 가닥이어서 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이런 걸 갖다가 참는다라고 한다면요. 헤어지지는 않아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참고 가면 갈수 있겠다. 그렇지만 끝을 낸다라고 한다면 어끝 어, 끝은 나, 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끝난다고 해도 누구한테 갈수 있냐 그것도 못돼요. 어 애매모호해 그래서 여기는 음좀 지켜봐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 일단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갖다 여러분들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도 어펜다운이 너무 심해요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왜 갈피를 못잡아요 어. 그 저, 정말 여러분들은 그래 행복 저, 너, 너, 저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어. 왜 제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요 라고 어, 질문하시고 하소연하고 싶으신 분도 되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인연이란 게요 달도 차야 기운다고 이렇게 쉽게 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4번 카드는요 진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도 덧뽑아봐도 똑같이 나와. 음, 이 사람이요 어, 순수하냐라고 본다면 어, 순수한 거 맞아요. 음, 여러분 이 사람하고 속궁합도 잘 맞지 않아요? 어, 속궁합 잘 맞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지, 뭐. 외식, 외식을 자꾸 하는데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좋은데. 음. 내가 이 사람하고 있어서, 어, 싫은, 어, 좋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더 슬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있어야지. 왜? 내가 의인데 뭐, 어떡하겠어. 음. 내가 의리라다 하는 거예요. 더. 얘를 갖다가 잘라내고서도 내가 멀쩡할 수 있다면, 내가 갑인게지 어 근데 만약에 얘를 잘라냈다? 근데 얘가 난너없이못 살겠어. 어난 너한테 충성을 다할 거야. 그럼 얘가 의린 거고.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참 그렇다. 리딩하면서도 즐겁지가 않아. 여기서는 제가요. 어 농담 농담 따먹기로할 수가 없어. 음 응. 너무 너무 시리우스예요 음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다. 이 마지막에 이게 나왔다는 건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의 외식을 갖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4번 카드 리딩은 어쩔 수 없어요. 아, 여기는 천사한테도 안 물어볼래요. 음왜그러냐면좀 시간이 좀 걸려. 조금 시간을 갖다가 아, 맛있는 거 드세요. 음. 어, 저기 막 입안이 까끌까끌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돌아와 그대 돌아올까요 라고 한다면 은뭐 뭐, 왔다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 외식했다가 집밥 먹고 외식했다가 집밥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배달이 더 많아서 그게 문제지 암튼 자 이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